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도크입니다 자 지금은 16일 금요일 1시 20분입니다 저는 지금 택배 하나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지난주 국내 핫토이 총판 회사인 영광샵에서 15만원짜리 럭키박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15만원짜리 럭키박스는 100박스를 준비했었는데요 너무 빠른 시간 내에 품절이 돼서 한번더 100박스를 더 준비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총 200박스로 진행이 되었고요 15만원짜리 럭키박스 200박스 안에는 어떤 상품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블 피규어와 스타워즈 피규어 6분의 1 사이즈, 쿼터 사이즈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리스트만 봐도 뭐 대충 재고떨이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재미로 참여를 하는 거니까요 나 사실 럭키박스가 뭐 좋은 게올 거라는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 저는 유튜브 콘텐츠로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어떤 게 올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. 이왕이면 은어 스파이더맨 커터가 와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워머신도 괜찮습니다. 어, 아니면 은 아이언맨도 물론 괜찮고요. 어, 저는 그냥 블랙위도우도 아직 구매를 안했고 호크아이도 구매를 안했기 때문에 어 네뷸러도 괜찮습니다. 네, <웃음> 원래는 19일에 배송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200박스가 순식간에 품절이 났기 때문에 빨리 취합을 해서 어제 15일 날짜로 전부 다 발송이 된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커뮤니티에는 후기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직 스파이더맨 커터나 다스베이더 커터의 주인공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나은가? 택배가 왔습니다 택배가 왔어요 야 일단은 겁나 가볍습니다 아 가벼워요 아 설마 홀로브아머는 아니겠지? 어너 순간 간담이 서늘한데? 아... 아, 무지 작, 아, 어? 아, 아, 아, 이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즈냐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남는건 상처뿐 혹시 교환하실 분 있으시면 댓글이나 아니면 이메일로 연락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